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그럼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해보죠. 반반 반. 아니 원래 하는 five 없이 는 거잖아. 이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시작이 어렵다. 이게 시작이 반인가? 시작해볼까요? 하면 내가 두두 이렇게 아니야. 하고 두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았어요. 시작해볼까요? 두. 됐다. 너무 어려운 네. 걸로 만들었어. 그니까. 러 아니야 아니야. 어, 오늘은 아주 저희한테 익숙한 곳에서 하네요. 어, 뭐. 그러게요. 아 약간 이거 도전 골든벨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뭔가요? 뭐죠? 뭐하나요? VPN> 뭐 해요? Glenría> Boys 뭐예요? 뭐하고? 뭐야? 뭐요? 뭐요? 뭐요? 뭐예요? 뭐예요? 뭐죠?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 공기식 거다 붙였어? 네. 뭐야 나 끝났네? 저 끝났어요 뭐그러어요네 <웃음> 본인이 다 붙이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번 펴서 보여드려주세요 언제 다 붙였냐? 여기가 어디죠? 여기, 여기, 여기 저희, 저희 연습실이죠 제 땀과 노력이 가득한 네, 곳입니다 네. 오늘 촬영할 네. 것들은 다 연습실에서 이뤄지는 퀴즈쇼 아, 그런가요? o 스 문제 다 게임들 잘 알고 계시죠? 아, 어. 그러네 <웃음> 근데, 근데 저번에는 <웃음> 10장, 10장에서 깎으시던 이후에 <웃음> 네, 네, 더희주세요 <웃음> 지금 여기 이 주명은 포도알이 완전 한 30개 <웃음>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나 많이 주신 거야, <웃음> 괜찮아 <웃음> 우리가 잘하면 되지 자신 있잖아 <웃음> <웃음> 토마로과의 토게더의 데뷔곡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해서 수리라는 단어는 총 12번이 나온다 OX 아, 그냥 수리만요? 네 아, 제외예요? 아, 이게 외로운 몸처라봐 수리 수리까지라그 뒤에 수리만요? 네 하나, 둘, 셋맛 어... 수리 수리로 하면 12번인데 이렇게 하면 12번이 안 나오지 않나? 6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반 쪼개서 그럼 그거까지 맞춰야 돼 이거 OX 퀴즈잖아 <웃음> 어, 그럼 아, 저 8번 어, 어, 잠시만요 저 6번이요, 6번일 거예요 저 바꿔도 되나요? 안 돼요 네. 6번 정도 나올 네. 것 같아요 6번에서 8번. 8번 정도 8번. 네. 정답은 총 6번 야, 봐봐, 어, 끝까지. 봐봐요, 끝까지 <웃음> 그래, 네, 12번이 말이 돼?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너무> <웃음> <바쁜다>. 뭐야, 뭐야? 몇분 보낸지도 모르는 거야? 야, 아, 뭐야? 네. 1점이네? 옆에 표시하면 되죠 1점 자, 통하셨으면 돼 Tomorrow White Together 팬클럽 명 모아가 발표된 날은 2019년 8월 22일이다 오 X 하나, 둘, 셋 엄청 기억나요 이거 맞아요 8월 22일 제 생일이랑 얼마 안 남은 날이어서 그러면 5 아, 오케이 봐봐, 아, 8월 22일 오케이. 맞다니까 아, 그렇습니다 신난 아, 그렇죠. 이름이죠? 생각나요? 역사적인 날이지 세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모로바의이투데더의 리더 수빈이 <웃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빵은 흠수 <웃음> <팀수>, 우리말이다 오, <웃음> 엑스. 아 잠시만요 아 순수 우리말이에고요아 하나, 둘, 셋 어, 어? X입니다 외국에서부터 공부하지 네네 않습니요 판에서 공부한 거네 아니에요? 판이라는 아걸아 들었거든요 저도 아 외국어 공부했는데 아그 빵이 팡이라는 네 그... 예그 국어가 예 있었어요 네네네 그요빵 아, 아, 아, 뭐야? 다 맞고 있잖아 아이 정도는 뭐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가겠습니다 투머러버의 특유도는 지난 설 특집에서 왕세자뽑기의 바둑알로 알까기를 하셨죠. 네. 네. 네. 검은 돌과 흰색 돌의 크기는 같다. O X. 와. 흰색 돌은 아, 같다. 내가 알기로, 알기로, 알기로 흑돌이 아니? 더 커. 저도 맞아, 흑돌이 나도 알기 헐라. 내가 알기로 흑돌이 더 커. 봐봐. 내가 진게 이유가 있다고. 정답은 X. 오케이. Okay. 아, 야진내 아. 이유가 있네. 왜 그렇게 안 걸었대요 도대체? TV에 나오는 투머러버의 특유도의 노래를. 더 크게 듣고 싶어서 볼륨을 올리면 전기용이 더 나온다 전기용이요? 전기용 음. 전기용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사람이 있어. 있어 야, 이건 볼륨에 따라서 아, 돈을 음. 매겨?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다 뭐라고 했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노래 다 작게 틀지 그 누가 크게 틉니까, 이거 <웃음> 정답은? 오! 아, 아 그럴 줄 알았어 나오면도 노래 짝게 들을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스모로우의 소개도는 범규 씨만 빼고 모두 A형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인 중 가장 많은 혈액형도 A형이다 아 어, 이것도 어떻게 아, 쉽지. 이건 쉽지 하나, 둘, 셋 네, 우리 아빠는 B형이거든 헌혈률만 봐도 A형이 세네 맞아요. 그리고 저 이거 그래프를 많아요. 봤었어요. 저도 봤어요. 한국인 혈액형은 전체 인구 중에서 A형이 가장 많은 4%를 차지. 약 1,700만 명이 A형이고, 다음으로 O, B, AB형으로 <웃음> 이 흥에 빠진 사람들아. 최연 <웃음> 씨의 반려용요 호박이는 단맛을 못 느낀다. O X. 네가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 씨 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못 느끼는가요? 호박이면 못 느끼는. 거고양이인가 <웃음> 고양이겠지. 야, 추루가 단냐 짜냐? 짜겠죠? 단과 둘, 셋. 모르겠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 고양이라안 봐서 모르겠다. 아, 아니, X, X, X 안 X, 봤어요, o, 안, X. 봤어요. 안, 안 봤어요. 잘 먹이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웃음> 엄마. 엄마. 아! 나네 그 문제만에 맞췄어. 하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불쌍해. 콩단맛서못 먹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 근데 모르니까 아예 모르지 않을까? 아 <웃음> 그걸 못 먹어. 하루와에 티켓 더 알파벳 철자를 모두 더하면 19이다. O, X. 1 9이다오 엑스. 일이삼사오 육. 세? 잠깐만. 아씨 엑로 간다 나는. 난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아. 어, 오케이. 와나 여기 써놨어. <웃음> 아, 인덕스가 <힘들 수가. 웃음> 여기까지 샜는데 전혀 안 되는 거 같던데 아, 아 오케이 <웃음> 와우, 압도적인데? 일단 반은 맞춰본다 9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리며 뮤직비디오 첫 부분에서 휴닝카이 씨가 곰필로 바닥을 긋는데요 이때 네. 둠필의 색깔은 분홍색 노란색이다 OX 노란색. 근데 우리 슈닝카한테 너무 하나, 유리한 거 아닌가요? 하나 둘셋다안 봤어? 흰. 파란색 이미 그려져있고 노란색 그릇지 않나? 그래? 흰색 아니었어? 노란색 맞을 거예요 X 야너 갖고 그거 왜 이렇게 다안 파란색이구나 파란색 <웃음> 아 거꾸로 이랬구나 어. 아 어? 이건 너한테 맞추라고 준거 아니냐? <웃음> 아싸 <웃음> 동등 1등 <웃음> 쉽지 않군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진짜요? 파라마이 투게더의 첫 해외 쇼케이스 나라인 미국은 총 51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고 X 내 휴닝은 뭐냐? 둘, 셋 50개 아, 아니야? 40몇개 아닌가? 50개 아니야? 아, 헷갈렸나? X 아. 몇 개예요? 50개야 50개 와한개 특별히 노 아, 아, 아, 아. 아무튼, 아무튼. 나도 1등 해보나 자, 어느 날 머리에 뿌리 자랐다 다 수록된 앨범 꿈의 장 스타의 총곡의 분수를 더하면 17분 35초다 오, x 스파 아, 이건 진짜 찍으라고 <웃음> 분수를 구하라고 아 어? 분수? 응. 분수? 데뷔 앨범 말하는 거죠? 응, 데뷔. 분수. 앨범 여기 여기서갈리는 보다 길것 같은데 별인허점이랑 어멋불다가 많이 주니까 제가 알기로 크랜덕이랑 블루오렌즈 가 제가... 거의 3분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분 한 다음에, 나머지 세곡 3분, 3분 30초씩 좀 넘어가니까, 그 정도 될것 같았어요. 저희도 블루렌즈랑세전독은 3분 거의 딱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어머불다가 4분 조금 안 되고, 별의나 땀이 4분 좀 넘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워서머가 3분 몇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치면은 한 18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5 음. 아! 결판 났네요 실픈 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운명인가봐요 형이 싹쓸이 하는구나 너무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버린건 어떡해요 오 마이 갓 자, 바로 그러면 투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 ja, 그럼 넘어갈까요? 자, 이번 투도는 나는 무엇일까요? 신뢰의 퀴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멤버들 그냥 무조건 잡고 볼것 같은데. 그것도 전략이죠 뭐. <웃음>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두, 두. 좋아. 첫 번째 문제. <웃음> 아, 잘 <진짜>. 있잖아요. <웃음> 음, <미안해. 웃음> 알겠다 무슨. 정답. 햄버거. Okay. 오케이 아,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세요 뭐, 무슨 거가 이런 거 말해도 안... 안, 안 아, 어, 뭐야, 안. 그러면 알았지 야, 미안, 나 마카롱 마카롱인 줄 알았어 <웃음> 난 마카롱인지 <웃음> 난뭐 새우 버거, 불고기 버거 이런 거 맞춰야 되는 줄 알았지 저제 주세요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주지도 않았는데 뭐야 아 이거 안 했는데 그만했어요 <웃음> 아, 이건 뭔지 <웃음> 알겠네 부채 어, 연준 정답, 정답, 정답, 부채 야야 <웃음> <Okay. 웃음> 아, 정답 <웃음> 아니, 부정 출발했어요 와, 나도 이제 먼저 출발할 거야 양심적으로 갑시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니 봐봐, 또 먼저 출발했다고 아니, <웃음> <웃음> <나안 해.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아니. 정답 야, 이렇게... 별 사탕? 그럼, 뭐야? <웃음> 야, 뭐야, 이거? <웃음> 정답 팝콘? 네, 네. 어,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조선생 아직 한 번도 아는 사람한동 네. 세포. <웃음> 저 뭐? 야 <웃음> 뭐야? 해파리. 별의 꽃. 와 장미꽃. 네, 자 네. 네. 아, 저게 뭐야? 이제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전하실 거예요? 아야 힌트 주세요. 자일률로공개 숙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맞... 다른, 다른 각도가 있어? 각도가 있어? 아야야 <뭐라> 휴니카인 정답 하이네플 에뭔 소리야? 어야나쭈꾸인줄 아, <뭐라> 알았어 저거. <웃음> 그렇게 보이겠다 여러분 <뭐라> <뭐라> 진짜 사진이 딱 떼기 전까지 출발하지 마 그러죠 그러죠 아야 아 현준 아, 어. 어, 정답 올라? 상자 뭐 뭐야 이구 뭐라 있어 아야 이거 진짜 네모 네모잖아 그럼 나을거 같아 정답 아, 책네 이란 이거 뭔가 다른 각도에서 막 동그라미 정답. 아니야? 우리 아빠 가방 네. 게비슷는데땡 네? 어? 어, 아! TV네 TV TV 해보세요 아 TV인가 보다 정답 서류 가방 네 엄마 가방 정답 가방 네 정답 책 가방 네 정답 노트북 네 이란 정답 파우치. 네, 네. 파우치. 아왜왜 비슷하게 자꾸 비교치냐? 진짜 비슷한 건가? <웃음> 진, 진짜 비슷해요? 와, 진짜 비슷해요? 자한번저 저 바로 안 해도 안 돼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들어오세요, 뒤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뒤로 오세요 일단은 도전해보고 인터겠습니다 거울. 뒤로 가세요. 네. 거울 뭘까 깔비 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저 알겠어요. 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안하안안다고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책상 <웃음> 저 알아요? 저안나 가세요! 힌트. 아, 진짜 제발. 힌트.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그래요? 정답. 지갑. 아, 아, 아 지갑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 정답. 가비. 정답. 연준, 정답. 약. 알약. 오케이, 정답. 연준, 정답. 젤리. 정답.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저잘 어, 진, 나오지 말까? 어 나오기 전에 끝나네, 그냥. 아이고야. 그 추순이 나갈까? <목소리> 어, 현준. 어, 아. 정답. 저 뭐야? 이거. 둘, 셋 어, 덤벨? 네. 뭐야 이거? 덤벨 뿌리야? 뭐야 저게? 정답. 어느 야. 날 머리에서 뿌리자났다. <웃음> <웃음> <웃음>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웃음> 좋아. 야, 뭐야 저거? 정답. <웃음> 전구. 이런. 자몽이 이런 거 아니야? 자몽에 와 <웃음> 자몽. 정답 레몬. 네? 네? 아, 아. 비슷했나요아니요 아니. 아니. 그 종류 아니야. 그 아니, 종류 아니. 아니래. 먹는 거 아니야? 정답 보거. 어, 보거. 네? <웃음> 아 그렇게 보이긴 하겠다. 정답 팽이 네? 힌트 원하시나요? 아 조회글래요. 아 조회글래요. 아, 정답 몇시 어, 사는 있어요? 어, 네. 없어요. 전 힌트를 원하겠나요 던져. 누구 너? 야 던져. 던져. 한쪽, 번져 <웃음> 정답, 도토리 <웃음> 힌트, 힌트 받죠, 그냥 다른 각도 받는게 나을 거 같아 자, 가자 자, 일단 저기 어때? 빨간 선 빨, 빨간 선 <웃음> 아, 연준, 연준, 연준, 정답 정답, 정답, 마이크 <웃음> 아, 조조, 조조, 조조, 아니, 심지어 아, 얘랑 똑같이 생겼어 아, <웃음> 첫서문뭔구도기로 저렇게 아, 이거 찍었대요 <웃음> <웃음> 아, 그러네 아, 마이크를 생각했네 보긴 했어, 요 야, 저그거네 안준, 안준, 안준 형준, 정답, 모자 네 뭐야, 이거? 뭐라고 했랬어요 방금? 모자 나모자줄 알았는데 어, 나모자줄 알았는데 나 가시인 아, 줄 알았는데 정답 그릇 위에 앞 소딩? 어? 어? 어? 나도 큰줄 알았어, 푸딩 나 무인인 줄 알았어 다 똑같은 생각하는구나 정답, UFO 네? 정답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정답 <웃음> 케이크 <웃음> 정답 컵 <웃음> 차짠 정답은 하나만 말씀하시요 <웃음> 야, 차짠해 봐, 차짠 싫어 <웃음> 차짠 같잖아, 이거 딱 <웃음> <때> 위에 이거 <웃음> 아니요 정답 <웃음> 차짠 정답 <웃음> <웃음> 차짠 <웃음> <웃음> 첫 짠? 쫄깃. <웃음> 오케이. 야, 첫 짠이었어. <웃음> 뭐지? 너희 다 죽었어. 이렇게. 아, 마지막 문제. 5점 내기 하죠. 아, 아니, 아니, 아니. 걸고 아니, 걸고 아니 네, 네.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3점 걸고. 준비됐습니다. 아, 12년까지 해서 5점 거는 거 어떠신가요? <웃음> 저희 동의합니다. 한명 빼고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웃음> 동의해주세요.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나한테 힌트 아. 받아야 되거든. 천천히 나가자. 문제 주세요. 우리 아이나가 하네. 진짜. 어? 아닌 옥수수 왜이 옥수수. 옥수수 같다 뭐야 이게 정답 안경 이란 저기요, 안경이야 막 해보는구나 뭔가 또 각도가 잘 정답, 정답. 그 콘센트에 콧구멍 두개 있으면 왼쪽 거아니요오 <웃음> 야, 비슷해 일리 있다 네. 어, 뭔지 알거 같아 <웃음> 어, 정답 미터콘들이야 <미터콤드리야>. 몰라 이빨 찻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리모컨 네? 아, 저게 뭘까? 아, 볼펜. 아, 볼펜. 어? 나 알겠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게요잠만 이건 재밌게 한 번만 해볼게요 어, 경기가 뭐 해볼게. 어, 어, 알려졌는데 볼펜 땡볼 네. 어, 나나자 어. 볼펜. 형도 볼펜인 줄알응 볼펜, 응. 어, 볼펜인 줄알 볼펜. 아. 해야 돼요?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제 정답, 컴퓨터용 사인펜? 어, 정답, 네인펜술라이템 네? <웃음> 야, 나와 <웃음> 매직 네요 컴퓨터 사인펜 uh, 아, 진짜 크레파스 <웃음> 뭐 나오세요 네 도즈마카 삼색 볼펜? 네연자연진 연준, 잠시만 연준, 정답, 시성 볼펜 시성 볼펜 계속해, 계속해 야용하 유성 볼펜, 야, 누랑 한번 맞히자 유성 볼펜, 정답, 유성 볼펜 <목소리> 아, 하나씩은 희민이 하나씩. 희민이 이거 뭐야? 기발한 거 하나 해줄 기발한 펜. 거. pen. p 네. 우리의 모아 pen. <웃음> 이렇게 <오케이>, 나와. 뭐가 뭐가 나더 멋스러워? 그냥 힌트 <히트 웃음> 할까요 이거 <웃음> 안 끝날 <웃음> 것 같은데. 힌트 드어요 아, 네. 아, 괜찮아요. 네, 힌트 주세요. 이게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4빼보고 다놔 <웃음> 5색이 남았네, 아, 4색으로 갑시다 야, 맞아. 그래. 을때 이런 식 어, 같은 거야 이런 식 어, 같은 거야 정답, 공팬 나요, 나요 네. 저 주세요 정답, 형광팬 네. 아, 와. 와! 와! 와! 와! 오! 오! 축가저 우승시켜준다고 계속 도와줬단 말이에요 홍기야 <웃음> 와, 대단하다 <오! 웃음> 야, 형광펜이 나왔어 습 야, 나일등 했어 저는 한 <목소리> 번에 네개나 맞췄는데 한 번에 뒤집혀버렸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저한 <웃음> 번만... 기회를 승희 씨와 연준 씨두분 파이팅, 파이팅 저희는 그럼 빠지겠습니다 야, 형, 이기고 올게 어. 파이팅 형, 어. 이기고 올게 아, 편. 이긴 편, 우리 편이김 편, 우리 편 파이팅, 파이팅. <웃음> 뭐야, 이거? 가지? 쌀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정답 징? 뭐가 저렇게 동그래? 잘한다, 뭐야? 우리 팀 자석, 자석 매미네, 매미 정답, 심벌즈 원반 모양은 뭐랑... 굉장히 <웃음> 후라이팬, 후라이팬 아니야? 아니야? <웃음> <나 이렇게> 후라이팬 아니야? <웃음> <해. 웃음> 뒤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던져보자 정답, 네. 구메단 정답, 접시 정답, 러시고 정답, 냉국, 된반 아니야? 정답, 국자, 어? 어, 나 뭐야, 저, 너, 국자, 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까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가 국자, 국자, 국자, 국자, 석은 아닌 게확실자졌네그자 국자, 국자, 국자, 답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 달이다, 달 정답, 무통 지구다, 지구 해다, 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사용하는 거. 정답, 변기? 하루에 한 번씩 꼭안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강네 비누, 비누 어? 정답, 비누 정답, 비누 방울 세면대 정답, 칫솔? <웃음> 어, 잠시 정답, 정답, 세수대야 우리 돈트어볼까요 일단? 오 <웃음> <아니>, 세수하고 <웃음> 닦아야지 세수로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수건? 거울이네 거울 네. 어떤 거울일까요? 쟁반 거울 정답, 볼록 거울? <웃음> 볼로 거울이래 정답, 전신 거울? 네, 정답, 손 거울? 정답, 오케이 오케이 이게 송손 거울이야? <웃음> 아, 이겨라 역시 이긴 팀, <웃음> 오, 우리 팀 아,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팀. 아, 이게 <웃음> 뭐야? 와. 아 거울이라고 해서 굳이 이게 달려 있을 필요가 없구나 Okay. 한 개, 한개 손잡이가 역시! 그러니까. 이긴 팀, 우리 팀! 오케이 d game! Good g 이 m 어 g o o 이 game! Good game! 아, good game! 이 o o d game! Good game! Good g a 팀 게임인가요? 시아리도 응원. 응원. 응원단. 응원단. 어, 팬분들. 관 팬분들. 와. 빨리, 빨리 나가. 뛰어나가. 로봇. 로봇. 로봇. 정적. 멋승 네. 벌쭈. <웃음> 까마귀. 까마귀. 정색. 응, 응. 가 응. 싸. 오. 갑분 싸. 오.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웃음> 아, <good>. 그 설명이가 <웃음> 너무 어렵다. 야, 어렵다. 와. 문! 출발하지 마. 출발지 마. 출지 마. 출발하지 마. 영발하지 마. 워터파크. 워터파크. 와. 저래 <웃음> 저래 다 맞춰. 카메라페카 동님. 커피. 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 카페! 카페! 카페! 카얼카얼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 마셔, 내가 마셔. 어, 마시는 거. 아메리카노, 커피. 익사! 아메리카노.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커피. 익사! 익사! 익사! 아메리카노. <웃음> <웃음> 아메리카노 사? <봐? 웃음> 어.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웃음> 아메리카노인데... <웃음> 아메리카노인데 얼어 죽어? 아메리카노 라임.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어, 아이스. 아, 아이스. 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웃음> 아메리카노? 아메리. 아메리카. 아메리. 아메리 지금 4문제밖에 없거든 이제 다섯 아메리카노. 문제로 빨리. 해야 패스, 어, 패스, 아, 아메리카노야? 패스. 어, 알겠어, <목소리> 아, 알겠어. <목소리> 아메리카노인데 가다 죽어 그게 추워서 죽 지금, 죽는 지금 1분밖에 없어 패 다섯 문제로 얼어죽어도얼죽어도 아메리카노래요 하 나왔었어 그런 <거> 몰라 <목소리> 애교 아, 그러 빨리 패스할 거야 괜찮아, 다섯 문제 맞춰 롤러코스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주세요 암호하리 빨리, 빨리 크럼프 토르 오케이, 오케이. 얼어주얼지가 씨,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얼얼어희저고 저희, 저희, 떨어지는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신세 저희, 저희, 저그 저희, 저희, 저희, 까지 저희, 얼희저얼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저맞 저희, 요희 저희, 저희, 저희, 저희, 아, 아, 이것도 침 게임이네. 똑같은 거 그리는 건가 보다. 쉽진 않다. 자, 첫 번째 문제. 이탈리아식 국수 요리로 버터 그리고 우유로 만든 크림 소스에 각종 야채 고기 등을 넣어 만든 면 요리는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르보나라 스파게티 아니야? 파스타 아니야? 까르보나라 나도 스파게티인 줄 알았는데 크림이라고 해서 나 여기는 게티 완성됐어 <웃음> 정답은 까르보나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처음부터 이거 연습 게임이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탈리아고 면만 듣고 스파게티가 저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알겠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네. 여, 연습 게임이었죠? <웃음>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연습, 다음 연습 게임 가끔 잡았어 연습 게임이었어 오케이, 연습 오케이. 게임 첫, 번째 <웃음> <문제>. <웃음> <웃음> 첫 번째 문제 <웃음> 네. 첫 번째 문제 닫아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를휩쓴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 세 번째 시리즈의 o 그 제목은 무엇 t w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ou're sure, you're s u r 아. 뭐라 엔드게임, 게임 적었어 아니, 미안해. 나도 아니, 맞췄어요, 마을안 보고 다 아, 네다 맞지 잖아 미안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POP 아이돌이자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탑 두고 야, 이거는... 사상 프그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들리기 바라봐요 정답 오케이 너무 쉽다 이제 첫 퍼즐 문제 맞춘 거죠? 겨울철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은 둘 셋. 나 생각하는 맞아. 붕어빵이지. 아, 붕어빵 아니야? 응. 나도 나도. 나 호떡이라고 생각. 야 그는 뭐야? 군 군고구마 줄. 나나 호떡이라고. 붕어빵이지. 난, 붕어빵이지. 난 귤인 줄. 귤이 <웃음> 왜? <왜요>? 내만 <웃음> 귤 쓰면 된다는. <웃음> 야 붕어빵이지 붕어빵. 야, 붕어빵. 떡이 왜? 호떡. 아 괜찮아. 다음 문제 쓰세요. 네 번째. 뭐였나요? 정답이. 뭐였네요, 정답이 뭐였나요? <웃음> 아, 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말만 들으면안 되는 거구나 야, 앞으로 다 모든 걸 까르보나라로 하춘다 자, 투모로우를 선배인 이현 씨에게 네 강시혁 대표가 지어줬던 예명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어, 나 알아, 나 알아 네 <웃음> 나도 아는 거 <것> 같은데? <웃음> 맞아, 맞아 좋은 남자 <웃음> 아, 좋은 남자, 그쵸 <웃음> 좋은 남자 아니 <웃음> 우리 아, 사람이에요? 아, 아, 아 이거. 아, 맞춰 난다. 좋은 사람, 아. 아일랜드의 국화로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신구 아, 야, 이거는, 야, 이건 쉽지. 하나, 아, 둘, 셋. 야, 야, 야, 야, 이건 좋아, 쉽다. 야, 이건 쉽다. 아니, 그린 거, 그린 거아면 버릇 써야 될거 아니야? <웃음> 아니, 네이클로버 아니야? 그냥 아, 클로버 아니야? 그냥 클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행운의 상징이면 네이클로버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 우리 클로버 열린 글 했어 야, <웃음> 죄송합니다 맞네, 우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 먼저였구나 아, 맞다, <웃음> 내가 얘기해놓고 와 아, <웃음> 클로 클로버 <웃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른 뜻을 가진 나틴어로아김현자님의 히트곡 제목이라 한 이것은? 오케이 하나, 둘, 둘 불렀잖아, 응. 우리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자, 이거는 괜찮은셨어 아, 어쩌지 못, 못 <웃음> 썼네 <웃음> 이게 피할 수없으 즐겨라, 국. 그건 모르겠는데 김현재 선생님 아, 맞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몰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괜찮아요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네달이 뜨는 음력 1월 1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 명령 아, 야, 이거는 시불놀이시불놀이 어? 아, 아, 뭐야? 셋 정월 대보름 <웃음> 정월, 대, 보 우와, 맞췄다 정월, 대, 보, 를 모아 죄송합니다 지워, 지워, 야, 다음번다 저희 혹시 추가 문제 없나요? <돟입니다> 아, 이거 네 100개는 내가 지직 10개 맞추고 5개 더 미안해요 자, 네 영화 해리포터에서 기속사 상징 동물인 오소리 기숙사 네? 네? 일단 다섯 글자인 거 적자 이거 다섯 글자 아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웃음> 맞지? 호플푸프 아니야? 맞아 근데 너왜 적었어? 왜적었송냐고 왜왜 그러니까. <웃음> 아, 제 글자는 호플푸프 맞아 네, 호플푸프야 옷소리 <웃음> 제가 멍청해서 그런데 한번 맞게 해 어차피 소리 안에 틀 <웃음> 야, <웃음> 넌 뭐야? <웃음> 야, <웃음> 내가 문제가 아니었니 <웃음> 넌 뭐... 넌 뭐야? <웃음>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웃음>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맞혔죠? <웃음> 한 문제 정말 좋네요 <웃음> 아, <웃음> 두개맞혀고세개로맞추자 불면증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사물의 반복적인 소리와 속삭이는 소리 등이 나오는 컨텐츠를 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정한테 어쩌나요? 정한테 나나나나나 알아, 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 뭐? 맞아, 맞아, 맞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은? 하나, 둘, 셋! 김치. 무슨 한국인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어? 나안 적었어. 어맞어어 어, 어. 맞지 않아 김치? <웃음> 아. 뭐? 아 다다 한국어로 김치밖에 생각 안 하니까. <웃음> <웃음> <웃음> 뭔가요? 한번 내주세요. 번외 문제라면 주시면 안, 안 돼요? 현준 씨가 원하니까 이 문제 마지막 네. 잘때 모르고 왔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네? 뭐야 모르는데 네? 네? 뭐야 모르는데 아 네? 뭐야 모르는데 네? 네? 네? 죽은 시요?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죽은, 죽은 시인의 아 사회 아 신이 죽었어요? 시인이라고 시인 아 시인. 시인. 신. 아 자. 자. 카페에서 가장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로 구정자들이 많고 노래도 많이 있는 음료 이름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에아회아서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현아를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파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뭐였나요, 정답 <웃음> 그, 진짠 영화에도 아무르파티 이루어진 게카르페디아카르페디예 아. 네, 들어왔어요 들어오은이카르페디총 포도화제 11 오, 어, 그게 그래, 맞네 만렛소리 돌릴 수겠다 와, 속일 수 있겠다 누가 돌릴래요? 휴닝이가 돌려줘 공평하게 잠시만 걸리면 안 되는 거에다가 일단 먼저 하자 치킨 세트 먹자 아, 아, 아, 자, 둘께 맞춰야 돼 핫도그도 맛있겠다 일단 돌려보자 일단 릴레이 얘기 있잖아 여기 릴레이 얘기. 야, 릴레이 이거 필해 돌리나요? 아, 피해야 돌릴게요 하나, 둘, 셋 설마, 설마, 설마 <웃음> 아, 이거야, 초콜밭쥔까? 됐 분들, 사랑해요 내 자신이 너무 밉다 휴닝이 피곤해 와, 정석이다, 이거는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웃음> <웃음>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어, 아, 아, 진짜 이런 막 퀴즈게임 막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완전 네. 재밌있었어요 되게 몸으로 마련은 진짜 언제 해도 진짜 아, 잘 안내고 이렇게 맞습니다 <웃음> 어, 우리 거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웃음> 얼주가만 아니었어도 아, 9개 만 아니었어도 왜다 맞혔을까요? 아까 3, 3, 5초 안에 막두 문제 맞혔잖아요 음. 그만큼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음. 할까요? <웃음> 그럼 다음 투두 때 봬요 투두 많지 뭐야? 어, 고 아, 아, 이거 오야만이다 이거 뭐야? 메리어 안 쓰는 거 <웃음> 오케이, 오케이, 렛츠 게잇 저 초등 성 게임 자신 있어 초등 게임, <웃음> 게임 잘할수 있지 <웃음> 아, 아, 가 젠가. 야, 젠가우리안돼 우리가 젠가, 젠가, 나라, 젠가. 젠가 우리 완전 잘하지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웃음> 이런 건 연습 게임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웃음>